아직까 설날은 어저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교진님 왜 갑자기 노를 부르세요?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설날이요? 설날은 1월 1일 아니었나요? Nope. 우리 조상님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세서 옛날에는 오늘이 새해 첫날이었어요 철을 맞을 때마다 이제 저희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데 나이를 셀때 쓰는 살이라는 단어가 설날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건 한국인인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. 그런데 설날에는 주로 뭘 하나요? 설날에는 가족들이랑 떡국을 먹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조상님들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 제사도 지내고요. 저는 명절 중에 설날을 가장 좋아하는데요. 신년에는 또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로 어른들께서 덕담을 해주시면 세뱃돈을 주시거든요. <웃음> 어, 한국 사람들은 설날을 진짜 참 즐겁게 보내네요 <웃음> 오늘은 설날과 관련된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요. 사진을 잘 보시고 이 사람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만약에 맞추기 어려우시다면 힌트를 외쳐주세요 그럼 제가 힌트를 각 문제당 두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. 설명 해드릴게요 자, 첫 번째 문제 넣을 어, 것 같나요? 이건 뭔데요? <웃음> 너무 사춘지게 침살 안 돼요 떨어지는 거 있죠? 맞아요. 맞죠? 뭐가 하나가 떨어지고, 있기는 해요. 부 o 부분 n g Boga. 아, o 바로. s u s a 네. t 답 r 놀이 p You know 이 t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키 r 아, 아니요. 아니요. 몰라요. 아, 알고 같아요. 아, 뭘까요? 어. 하얀 게 돌돌 감겨있긴 해요. 한국어? 까먹었어요? 이거는... <웃음> flying sky 이죠? 어? 맞아요. 맞아요. 그게 한국어로 뭘까요? 어, 어. <웃음> 그거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? <웃음> 아니다 아. <많이> 싶은데? <웃음> 바쁘고,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열심히, 열심히 검색해볼게요. 아니면 힌트를 주세요, <웃음> 유진님. 아, 힌트 드릴까요? 음... 한글사요. <웃음> 그쵸? <웃음> 아, 주거참 진저런 설명이고요. 아니, <웃음>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<들어갈지> 모르겠어요, 한국어로. <웃음> 돼요, 연, 연? 어? 어. 날리기? 어. 연 날리기? 맞아요. 맞아요! 맞아요! 예주님 봐봐요! 굉장히 <웃음> 설명이었다고요! 아프지 않은 설명이었던 걸로 인정해줄게요! <웃음> 조상님들은 연흘 설날부터 대보름날까지 날렸다고 해요!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. 그 사람들을 고리백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연만 계속 날리다가 한해 농사가 늦어질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. 뭐 하는 걸까요? <웃음> 애기 <애교> 이렇게 귀여워요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하는 중, 약간, 그쵸,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표정이. 아, 벌 받고 아, 있는 것 같죠. 어, 벌 받고 있어요. 이번 받... 어, 새해부터 벌 받으면 참 속상할 것 같아요. 우리 맞아요? <웃음> 세 번째 그거는 제가 맞춰볼까요 <웃음> 아니면 다들 약간 애매하시면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? 필요 네, 힌트 없으신가요? 주세요. 이번에도 바로 도장? 아니 힌트 주세요 힌트요? 첫 번째 힌트는요 아, 다 드렸다 끝났다 아, 아 이건 제가 할게요 좋아요 <웃음> 애기들이 세배를 하고 있네요 오, 맞아 두 번째 힌트에서 너무 답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 모습은 세배를 하는 모습이고 세배는 모두 새 옷을 입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복과 건강을 비는새해 문안인사를 드리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퀴즈가 모두 끝났습니다. 자 원래는 제가 문제를 가장 많이 맞추신 한 분께만 어, 세뱃돈 대신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모두 다 문제를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뜩해. <웃음> <웃음> <와>, 새해 선물이요. <웃음>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이전에 키아나님과 올리아님은 새해 어릴 쪽의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는 약간 크리스마스보다 또큰 명절이니까 가족끼리 다 모고. 아, 이제 맛있는밥해을 준비해서 보통... 음, <웃음> 주로 여 other m 하 n to be again. I'm not drinking on the machine. I'm n o 이 sure if 이 o u c a n 이 touch it. i 이 not sure if you can't t 고 u c h it. I'm n 보통 미국에서는 층마다 다를 수 있지만 멕시코에는 준비하는데 더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음식을 먹어요 대말레라고 어, 하는 음식을 보통 먹었는데 7시간, 8시간 넘게 걸려요 그 음식 요리하는 시간 어,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<웃음> 집은 1년 동안 도어질 음... 거예요, 도어질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. 깨끗하게 그 하루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오, 맞아요. 아. 아, 너무 힘들겠네. 7 시간, 8 시간 요리를 하고, 방법, <웃음> 깨끗하게 청소도 집도... 하고. 아, 계속... 쉽지 않은데요? <웃음> 그죠. 어. <웃음> 진짜 신기하다. 이렇게 약간 나라마다 다 다르네요.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새 인사를 하면서 끝을 내볼까요? 여러분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,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